신리 신났어 <웃음> <야> <웃음> 올리브영 좋아한다 역시 나날 마서 올리브영 좋아하는 거봐 응. 계속 들어가려고 러네뭐 있는 줄 알고 자란다. 아유, 답 너무 빨리 먹어. 맛있어? 맛있게 먹었어? 깜롱. 사당역으로 가서 만나가지고 오늘 스파이더맨 보려고 요 네, 친구분들 크리스마스 선물 사러 왔어요. 쓸데없는 선물 사주러. <웃음> 내 돈으로는 절대 안 사면 돼. 어. 비싸네? 비싸네. 비싸네? 진짜 비싼네 아 우리 오늘 이거 보러 가지러. 스파이더맨, 오웨이호. 보러 왔어요. 스네드 셰프 올라갑시다. <웃음> 그거요? 오늘도 누워서 보는 거? 누워서 보는 거. 템퍼관입니다. 템퍼관 실제로 누워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. 침대 템포로 바꾸고 싶어서. <웃음> 이템퍼관에 와가지고 영화 기다리고 있어요. 이제 들어가면 됐네요. 음료 받고 들어가야죠 응? 음료수 이거야. 그러네요? 네. 덕분에. <웃음> <적분해. 웃음> 해보자. <웃음> 이 리오너라 <이혼하라>. 리오너라 <웃음> 귀여워 <웃음> <웃음> 편네요 <웃음> 가운데 버튼을 넣는데 영화를 못 보내는 포지션이 되고 있어요 <웃음> 아니 엄청 편해 <변해> 보이는데 <웃음> 실제로 해보니까 다리 붓게 빠질 것 같아 진짜?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다 해는 소리로 있다 <웃음> 움직이는 거 <웃음> 응.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안돼요. 그럼 우리 떨어져야 돼요. 그럼 우리 떨어져서 안돼요. <웃음> <웃음> 편해요. 편한 거 <것> 같아요. 나도. <웃음> 편한 거 맞아요? 다리 부껴 빠지는 기분이야요응 <웃음> 맞아. 우와 나중에 사줄겠지 <웃음> <웃음> 일어나기가 좀 불편한 거 같아. 그러니까 일어나면 일어나면 흥! 우리 <웃음> 한나에서어국에서 약간 에서한국이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. 운동 되겠다. 그럼 또 장점이 있네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영화 보고 여기 서시버에라 왔어요. 서 한국에서 한국에 엄청 재미었어 <웃음> 스포를 막 하고 싶어서. 안돼! 혼나! 잘 먹겠습니다. 너무 예쁘다. 오. 이쁜다 <웃음> 역시 기본카메라도 이렇게 예쁘게 맞는것 같아. 맞는 것 같아. 어. 아 역시. 뽀뽀 이 어 이거 하나만 시키면 잘하는 거 같아. 거한번더 하네. 맛있어? 맛있어. 응거 있어. 거야이거 진짜 잘 기억해냈다. 나도 이제 그 마요네즈가 들어있단 말이라고 생고 있었는데 여기 딱 보니까 그 마요네즈 없어 보이잖아. 웃자 저희 영화 다 보고 밥도 다 먹고 집가서 나는 솔로 보려고요 <웃음>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저희. 이런데 나가면 어떨 것 같은지 자기 아무것도 못한다고요? 어. <웃음> 자기는 인기남이 될 수도 있어 아니야 인기남이 아니야 자기 인기남이 돼서 많은 여자분들을 표를 받고 아, 이 여자분이랑 데이트할까 저 여자분이랑 데이트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. 나는 그런거 나가면 말도 잘 못하고 선택 아무도 못하고 그럴 것 같아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 연말이라서 친구들이랑 놀러가는 날이라가지고 아! 너무 신나는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잘 못하잖아요. 그래서 친구들이랑 에어비앤비를 빌려가지고 소소하게 드디어 또 샘플이 하나 와가지고 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 샘플은 진짜 진짜 너무 나쁘지 않아가지고 영상에서 힝 오랜만에 보여드리려고요. 영상에서는 계속 보여드렸다가 안 보여드렸다가 하고 있는데 계속 꾸준히 테스트도 거치고 에센스도 보완하는 중이고 엠보 면도 계속 개발을 하는 중인데 어, 이번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<웃음> 앰플은 스킨푸드캐로카로틴 모이스치 이펙터를 써줄게요. 이건 제가 다 쓰고 완전 공병이죠. 탈탈 다 쓰고 이건 제가 새 거를 뜯었습니다. 제가 이거랑 그 에스티로더 갈색병이랑 비교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니스프리가 더잘 맞는 느낌이었어요. 진짜 잘 맞았어요. 굿. 너무 이거 왜 뜨고 브라우니도 예쁠 것 같은데? 아저거 그 방금 닭껍질 튀김 추가한 사람인데요. 이거 그 귀여운 맹으로 2,000원 생겼어요. 닭껍질 튀김추가한 사람인데요. <웃음> 뭐라고 생각할 <설명할> 수가 없잖아. <웃음> 우와 이쁘다 좋아 좋아! 아랑 씨의 세팅! 이쁘지어 너무 예뻐. 스스마스야. 아니 그리고 심지어 저 뒤에 틀이 있잖아. 응. 이 방향에서 딱 보면 응. 어 완전 크리스마스 파티야 1층에서 레페리 이사님을 만났는데 <웃음> 이사님 우연히 만났는데 레페리 어. 이사님이 짜자잔 파스타와 함께 모스카토까지 잘 먹겠습니다 <웃음> 짠! 깨달아. 숙달이 저기어 얻게 많이 돼 <웃음> 하나 둘셋 <웃음> 아, 미 나쁘지 않아. <웃음> 잘들어어 어, 맛있다. 그래. 맛있는 거로 바어잘 들어가는데? 근데 하... 이것도 은근 아... 맥주도 좀 돼가지고. 아, 미쳤다. 달다. 맛있어? 어, 맛있다. 어. 그늘 났다. 어, 아, 잘했다. 더, 더 먹고 싶다. 이거 로제 진짜 맛있어. 로제도 한번 먹어봐. 음. 로제 진짜 맛있어. 음. 응. <웃음> 음. 맛있다. 시원님 음, 잘겠다라미 <웃음> 최고. 음. 맛있다. 기쁘다, 아이스크림 옥션네. 언니, 워느사이즈좀 영상 어 40! 어한아이 맛있네. 그기할머 하나 더 넣었어? 어, 그니까. 이렇게 하내집에 아, 갖고 온 건데. 근데 옥수수 냄자가좀더 달라요. 소 언니가 나서 웅진의 딸인 줄알았데 웅진 딸인 줄 알았는데. <웃음> <웃음> 아알 <웃음> <웃음> 알아, 웅진 딸인가? 내가 집에 갔는데 하늘머리를 박스로 놓고 타니까 신발장에는 신발이 아니라 하늘머리로 꽉 차있어 어. 아라니가 <웃음> 운진 딸인가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게 진심이구나 <웃음> <웃음> 두분다 야근하느라 바빠 <웃음> 아닌가나 TV 86인치 하고 싶다고 얘기했다가 야근하느라 맨날 바빠 <웃음> 왜 86개치가 그렇게 비싼가? 100만원 정도 아니야? 야 그냥 봐 그냥 아유 그.. 어 지금 테이블보다 더 좋을텐데 그... 그 테이블이 간이 어딨어 바빠 죽겠는데 뭐가 바빠? 몰라! <웃음> 귀여워 <웃음> 몰라 나도 몰라 <웃음> 일하느라 바쁘겠지 그러니까 이가 맨날 정신이 없어. 으악. 지금 남자친구 몰래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샀거든요. 짜자잔! 얘는 폴라로이드를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샀습니다. 제가 오늘은 남자친구랑 저녁에 그 쿠킹 클래스를 예약을 해놨거든요. 제가 요리를 잘 못하기도 하고 어,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남자친구한테 어,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자친구가 또 알아서 다 찾아봐가지고 예약을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같이 쿠킹 클래스를 예약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남친 오늘 회사 끝나는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. 미리 <웃음> 어, 포장을 하고 가려고요.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짜자잔 <웃음> 컬러에 맞춰가지고 또 포장지를 샀습니다. 어떻게 하면 포장 이쁘게 이 될지 고민이에요. 제가 풀 패키지로 사가지고 가방도 샀는데 가방 안에다가는 같이 구매한 필름들 넣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가기 전에 이거 무조건 걸릴 것 같은데? 아니, 그리고. 아, 나또 미쳐버려. 아니, 이거 또 보이네, 포장지가. 아니, 나는 포장을 왜 이렇게 못하는겨? 여러분, 포장이. <웃음> 거의 뭐. <웃음> 집 멋대로야. <웃음> 아. 아. 못하겠다 일단 포기하고 일단 일단 가야겠다 아씨 못하겠다 포기 일단은 너무 늦어가지고 일단은 가려고요 일단 난장판을 신 상태인데 일단 가고 나중에 다시 하려고요 양식이에 양식 한식은 어찌어찌 잘 만들겠는데 백종원 씨 레, 레시피로 백종원님 레시피로 만들 수 있는데 양식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또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양식 배워오려고요. 에헤 도착! 오 귀여워! 언니 <목소리도> 너무 이쁜 거 사왔네. 고생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제가 이제 마지막 소로 한잔 해서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<웃음> 너무 맛있다. 어떡해. <웃음> 가게 오픈해 주세요. <웃음> 너무 맛있다. <웃음> 진짜. 와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진짜 너무 맛있다. 어떡해. 나그 청담 먹으면서 먹었던 거말이 너무 맛있다. 어떡해. 집에서 떡줘야요 <웃음> 울었어 양파 썰그 마늘 하느라 고생했어 <웃음> 귀여워 <웃음> 기분 좋아지 리치? 공 응, 좋아 <웃음> <귀여워>. 어... <웃음> 안녕 리치 깐부깐부아 귀여워